잠깐만 일단 오줌 좀. 살 같이 뺄 파티원 구합니다 댓글로 현재 몸무게 적어주시고 참전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매 영상 올라올 때마다 현황판 최신화 시키겠습니다 같이 뺍시다 근데 이렇게 다 누구 손안 씻고 나가려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손 대충 씻는 척만 하고 나간 적 솔직히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 풀업 네거티브 나의 인대, 근육 강도에 비해 7 8 k g 너무 무거워서 60kg대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는 네거티브만 계속하려고 한다 올라와 네거티브만 하는데도 왼쪽 팔꿈치가 불안불안하다 120초마다 풀업 네거티브 2개씩 10세트 이할때는 팔꿈치 쫙 펴서 안올라가지고 올라가서는 꽤 펴진다 여기서 강도를 더 올리지 말고 홀딩시간을 20초 이상 달성해서 안전하게 훈련하자 지진단나 드래곤 플래그 하기엔 코어가 약해서 토트바부터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거 아무리 지어짜도 발이 빡근처도 안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자, 자, 아라 드래곤볼 아니 니밤 양을 줄였는데 살이 더 찐거 같냐 니 몰래 뭐 먹지